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마곤의 여행 중국어.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워볼 거냐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정말 이럴 때 당황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중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는 사상은 상사에게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정말 짧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상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길 잃었을 때 상황. 하나는 길을 헤맬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저와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不好意思, 我迷路了. 可以幫我嗎? 자. 不好意思. 실례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喔. 저는 미루了길 잃었어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미루. 미루. 미루. 미루. 비슷하죠? 거의. 뭐뭐할수 있냐? 幫我嗎? 나를 도울 수 있냐? 마 음음문 그래서 "不好意思，我迷路了，可以帮我吗？" "不好意思，我迷路了，可以帮我吗？" "상대편이, "니 우 "추 날, 니 당신은, "야, 엄 하려하다, 추 가다 나 어디, 너는 어디를 가려고 하냐? 어디 가려고 그래요? "니 야우 날, 나 어~" "추 날, 니 어~" "주 날, 니 어~" "주 날, 니 어~" "주 날, 니 어~" "주 날, 니 어딜 가려고 하다? 따삼바 삼빠. 따삼바가 어디냐면 마카오의 성바울 성당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제가 마카오 명칭을 말하는 게 제가 마카오 사람이잖아요. 아... 제가 마카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오는 명칭들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我要去大三巴我要去大三巴 <목소리> 그럼 그쪽에서 말하겠죠. 어 조금 먼데.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 요디엔 유엔 하이 시 주어 띠시 쥐바 요디엔이 조금 유엔 멀다 조금 멀어요 하이 시 아니면 주어 타다 디시 택시 쥐바 가세요 반은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권유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디시 택시 자 우리가 표준어 배울 때 택시 어떻게 배워요? 주어 주주차 아닌가요? 왜 띠시라고 표현했나요? 이게 외래어잖아요 택시 그 외래어가 마카 오면서 비슷한 발음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택시 띠시 택시 띠시 근데 중요한 게 네이버 사전 보면 이게 2성, 4성으로 되어있어요 띠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성이에요 일성 띠시 띠시 네이버 사전에서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외래어가 들어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죠. 그거클럽 코카콜라, 그거클러그거클럽 그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보면 좀 쉬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봤던 거니까. 이건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 텍스타가 얼마나 걸릴까요? 다가에, 뚜샤오 펀종, 다가이 대략 뚜샤오, 얼마나 펀종 몇 분, 다가이 "몇 분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자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好的" "谢谢" "뭐" "谢谢你" "뭐"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길을 잃은 것보다는 길을 물어볼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请问" "能帮我一下吗?" 징원, 실례합니다. 능, 뭐뭐 할수 있냐? 빵워어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샤마 한 번. 그래서 해석을 하면 실례합니다. 저한 번만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징원, 능빵워 이샤마, 징원, 능빵워 이샤마. 그러면 대답으로 무슨 일인가요? 슬머 실징.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자주 써요. 무슨 일이에요? 슬머 실징, 슬머 실징. 我想去关野街不知道怎么走我想去어디어디 가고 싶다 关野街 푸나 거리 关野街는 마카오의 또한 명칭이에요 마카오시면 그래도 꼭 한번은 가보시길 추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하세요 不知道 모르겠다 怎么走 어떻게走 가는지 我想去关野街不知道怎么走 워예다르게워예다예다네 이런식으로 말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는 택시탄 상황인데 이번에는 버스 타라고 요 저쪽에 버스정장이 있어요 자이날 쪼 시루차 우거잔 쥬달라 자이날 저기에서 쪼시루 주어 타다 실루쳐 십번 버스 여기는 번을 루라고 해요 우거잔 다섯 개여 가면 쭉 바로 다워 도착합니다 저쪽 가셔서 십번 버스를 타시면 다섯 개여 기면 바로 도착합니다 짜이날 주어 실루쳐 우거잔 쭉나워 짜이날 주어 실루쳐 우거잔 쭉 나와 대답으로 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씨씨. 마펀니러 시시에 감사합니다 마펀니러 정말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시시에 마펀니러 시시에 마펀니러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쉬우신가요?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테지만 사실 난이도는 높지가 않은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배워두시면 여행 나가셔서 길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길을 물어볼 때 어느정도 도움을 되실테니까 꼭 외우고 해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고네 여행중국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